애니몰로우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몰로우TV의 테드 디케 입니다 아, 지금 날이 어두워요 네 예, 저희가 어디 왔냐면 국내 최고의 베타 수입 수족관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노원구에 위치한 다운 수족관입니다 네. 오늘 베타 수입이 좀 많은 물량이 들어온다그래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번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원아쿠아 마이베스다운영는 김황식입니다. 아... <웃음> 자, 이게 베타도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 어디서 혹시 일단 들어왔는지 아, 얘네들 전부 다 이번에 태국에서 아, 아 모두 진짜. 다 태국에서? 네. 아, 그러면 이런 게한 마리 한 마리 그냥 랜덤으로 그쪽 업체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 보통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제가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다 직접 현지에서 셀렉해서 아 와, 아, 전부 한, 한, 한 마리 한 마리. 마리다. 네. 대박이다. 이제 푸는 과정도 한번 이제 촬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어,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갖고 왔냐면 고가의 베타들은 이렇게 안 보이게 지금 어떤 문양인지 안 보여요. 네. 래서 이런 문양, 어떤 문양인지 안 보이게 패키징이 돼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빨리 가서 놔두시죠. 네. 네. 네. 네. 네. 네. 방해되면 안 됩니다. 네. 오우, 이제 까시는 것 같은데. 오늘 총 베타가 몇 마리 정도 들어왔어요? 한 200마리 정도. 지금은 발색이 화려하진 않고요 수입간에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발색이 빠져 있어요 모든 고기가 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크라운들은 뒤에 꼬리가 그냥 일자로 되어있는데 네. 보시면 그 꼬리 끝에가 두개로 갈라져 있어요 이걸 음. 레이라고 하는데 더블 레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더블 레이 끝이 서로 또 크로스가 되어있어요 아, 지금. 이런걸 네. 킹크라운이라고 음. 네. 진짜 멋지다. 그냥. 이런 게다 베타도 다 각각 이름이 있나봐요. 어뭐 색깔이나 특성에 따라서 아, 이름이 좀 정해져. 네,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저 노란색도 있네. 플레이어링을 해주는데 혹시 사장님께서는 이 플레이어링을 하루에 한몇분 정도 좀 약간 이렇게 권장하시는지 권장까지는 네. 아니고 뭐 업체별로 그거는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개인별로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환수를 매일 해주기 때문에 아 환수할 때 20분 정도 저희가 20분. 그렇게 플레어링을 시켜 줘요. 음, 네. 아이 요 아이들이 그렇게 플레어링을 하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지 배변 활동이활발해져요베 네. 어. 배가 네. 변비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 그 플레이어링을 시켜 줘야 이 네. 네. 아 이런 하프문들 요거 자이언트 하프문이에요하프문들이 아그 보통 이제 꼬리가 네. 하프문이라는게그 반달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네. 네. 근데 요그 반달 그 꼬리 각도가 반달 각도가 그러니까 그 180도 각도가 네네.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는 보통 이제 오버각이라고 해서 180도 넘어서 각도가 아 나와요 이런 애들도 180도 좀 나오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은 보통 이제 슈퍼델타라고 러요 음 네, 슈퍼델타. 그런 애들이 이제 좀 마트나 이런 데서 저렴하게 하품문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 애 슈퍼델타가 사실 하품문이고 아, 아, 원래는 아닌데, 예? 아닌데. 그렇게, 네, 그렇게 불려서 판매를 하고 얘는 이정도 되는 애는 자이언트 하품문네이는 자이언트 하품문이에요 유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가 6만 5천원 와네 매장 방문하시면 추가 할인 갈까요? 와 매장 꼭 오셔야겠습니다 네. 여기는 노원구에 위치한 다오나 뭐하세요? 그 사장님이 좀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꾸 깐죽깐죽대면. 네. 자, 많은 양의 이제 베테가 있는데 각 하나하나 이제 또 이름도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사장님께 이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는지. 여기는 이제 플라카 위주로 지금 있는 건데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요즘에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 이 네, 요거는 뭐라 부르냐면, 코퍼 펜시. 코퍼 펜시. 네. 코퍼가 이제 구리색인데, 거기에 이제 펜시가 섞여서, 네. 오. 좀 광택이 나죠. 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35,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지난달에 이벤트 하던 아이예요. 15,000원씩. 오. 네. 대박. 이렇게 꼬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도가 이제 180도가 넘어가면서 얘네들을 이제 뭐라부르는면 하프문 플라카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프문 플라카 예. 네, 그래서 HMPK라고 적어 놓은 게 하프문 플라카스의 약자예요. 네. 아. 네. HMPK가 그뜻이군 네, 네, 네. 복잡이 다 취향이 있는 건데 와. 요거는 이름이 뭐죠? 요거는 이제 그냥정식 명칭은 아니고 어, 데드풀이라고 요즘에 불러요 아, 예, 그 데드풀 명화 네, 예, 옷 입은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 저도 맨 처음에는 어, 데드풀이라서 보지 했는데 아, 예, 보다 보면 그렇구나 아, 네, 역시 요런 거는 그러면 가격이 비싼 거가 요거는 저희가 25,000원이에요 오? 네, 여기 이제 사무라이 제가 아,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아, 건 아이들인데 네 지금 보시면 암컷이랑 수컷이랑 둘다 얼굴이 좀 까였어요 아, 어, 네 살색이죠? 네 요런 거 이제 몽키 페이스라고 원생의 얼굴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눈동자하고 눈 주변 네. 물고기 눈이 검은색이죠? 네. 이걸 우리나라에서 단추 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단추 눈? 네.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쌍이 한 15만원 정도 쌍, 쌍 단위로 판매하는 거예요 네. 네. 어. 이건 쌍으로 안 들어가시면 크게 또 의미가 없어서 아, 아, 네. 한쌍. 몽키 페이스 사무라이였습니다 오.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촬영을 마무리 할텐데 확실히 베타는 어, 사진이나 영상보다 실제로 방문하셔서 색상을 보고 고르시는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어그 어, 그렇죠? 예. 사진이 못담아야네자 뭐 예. 예. 어, 국내 최대 어, 다운 수족관 베타 전문 수족관인 다운 수족관에서 애니멀로 t v 의 테드 네 댓글 네, 그 김항신입니다 디케이였습니다 예.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